이래 나와 있는 경영 이론을 이제 우리가 연도별로, 연대별로 어떤 이론이 주장되고 있는지, 주장학자들, 그다음 그 다음 그 경영 이론에 들어있는 우리 인간, 인간에 대한 어떤 인간관은 어떠한지, 그 다음 관심 영역이 무엇인지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앞쪽에서 우리가 과학적 관리법 일반관리이론 관료이론을 가지고 고전적 뭐 경영이론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 했습니다. 앞 동영상에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에 그냥 고전적 그런데 캐캐북은 고전이 아니고요. 사실은 경영 이론의 학문적 밑바탕은 여기에서 이루어졌다만 갖춰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주장 학자는 1911년에 테일러, 테일러, 그다음 미국에서 테일러, 그다음 프랑스에서 페이올, 페이올, 그다음 독일에서 베버. 베버 영어식으로는 W가 배버라고 이렇게 해버리는데 독일 사람들은 W가 V 발음이 납니다. 베버자 그래서 자이 고전 혹은 뭐이 과학적 관리론이나 일반 관리론 관련 이론에서 인간은 사실은 기계적인 인간입니다. 기계적인 어떤 상품을 제품을 생산하는 하나의 기계로서 어떻게 하면 생산량을 늘릴지 그 다음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많은 이윤을 창출할 을수 있을지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 관심 영역은 직무를 강조하고 생산성 높이려고 효율성 높이려고 공식적인 조직만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이고 어떤 과학적인 관리를 통해서 자, 경영을 하겠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게 한 1930년대까지 자, 이런 조류를 타고 왔고 이제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자, 인간은 인간이지 어떻게 뭐 생산하는 기계의 한, 한뭐 부분품이 될수 있느냐. 이제 여기에 대한 인간을 인간답게 대, 대우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자, 이게 이제 나타납니다. 이것이 1960년대 정도까지 인간관계론이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나옵니다. 자, 인간관계론. 주장학자는 메이오하고 레스리스버그라는 이런 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기계적, 경제적 인간이 아니고 사회적인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이 중요하다. 그 다음 인간이 어떤 꼭 공식 조직만이 아니고 비공식 조직을 이제 인정을 하고 활용을 해야 됩니다. 뭐 쉽게 해가지고. 회사의 어떤 사장, 뭐, 이렇게 체계적인 조직만이 아니고, 왜, 어디, 무슨 동호회, 뭐, 어떤 향후회, 뭐, 이런 식으로 비공식 조직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영향을 미친다. 이걸 이제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업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리고 리더십도 이제 여기에서는 조금 인간중심적인 민주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 위쪽에서는 보시면 30년대 이전에는 이거 어떤 뭐 인간을 그렇게 인간답게 대접을 해주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리더십도 민주적 리더십은 아니었겠지. 그렇죠. 거의 뭐 독재 스타일 빛 비슷한 그런 형태가 경영의 어, 속에 들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답게 이제 취급을 받아야 된다.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하죠. 비참하지,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60, 70년대 쭉 이어가지고 자,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인간의 행동에 대한 내용을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다음에 의사 결정 어떻게 할지, 그다음에 시스템 뭐 이론, 뭐 상황 이론. 자, 이런 이론들이 나옵니다. 이게 상황 이론이 뭐냐 하면은 자, 우리가 비율을 이렇게 해 보자. 이 상황 이론은요. 자 여러분들 그 어, 개인 사물함이 많이 있어요. 내 사물함에는 내 키만 딱 열리도록 돼야 되잖아. 맞죠? 그런데 맞는 키가 있어요? 없어요? 맞는 키 있잖아. 하나 가지고 다 열어버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지금까지는 위에 뭐 이런 경영이론 막 주장을 하는데 아시겠어요? 그 맞는 키와 같은 어떤 경영이론이 존재하지 않더라. 상황이 다르면은 경영이론 거기에 맞는 키로서 열어야 되듯이 상황에 따라서 적합한 이론이, 경영이론이, 경영이론이 달라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상황이 다르면은 경영이론이 달라져야 된다. 상황에 따라서 다른 이론을 적용을 하자. 이런 형태로 이제 나오는 상황 이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후기 상황 이론을 거쳐 가지고 이제 80년대 이후에 뭐 신경영 이론 그러면서 뭐 굉장히 다양한 이론이 나옵니다. 여러분, 책에 다 언급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은. 뭐, 무슨 경영, 무슨 경영, 이러면서 너무나 많아가지고, 응? 음? 자, 이렇게 경영 이론들이 발전되어 왔다. 왔다. 정도 이해하시고, 이제 두 번째 인간관계론에 대해서 책, 책을 따라가지고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인간관계론은 언제? 메이어가메이어 등이 1930년에서 50년대에 정립한 경영이론입니다. 자, 이때 이제 노동자의 심리적인 측면을 이제 고려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했어요. 그 다음, 인간관계론 발단을 이제, 어, 실험을 한, 실험을 실시했어요. 누가 했냐 하면, 자 호손실험이라는 실험을 시작을 했는데 이 실험이 어떤 회사냐 하면 은 미국의 서부전기회사 호손공장에서 이 실험을 진행을 합니다. 1924년에서부터 8년간 호손공장에서 실험을 해봤어요. 무슨 실험이냐 하면 은 이 미국 서부전기회사가 어떤 회사냐? 굉장히 좋은 우량회사입니다. 임금 높아요, 복지 좋아요, 노동시간 등에서도 최고 수준의 회사입니다. 최고 수준의 회사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종업원들의 불평불만이 계속 증가했습니다. 증가했어요. 이유가 뭘까?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원인이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최고 대우를 해주는 회사보다도 더 좋은 미국 미국에서 최고 대우 해줬는 회사였어. 그런데 불평불만이 계속 높아져 야, 그 원인이 뭘까 그거 이제 조사했는 실험이에요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뭘까요 사람은 생산하는 기계가 아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대접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결론은 뭐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니죠 그렇죠. 이게 이제 바로 인간, 사람을, 사람에 대한 연구를 이제 시작하게 된 출발점입니다. 뭐, 결론은 우리가 다 아는 거야. 뭐, 그래서, 자, 생산력 증가는 임금 높다고 해가지고 생산력 높은 거 아니다. 자종업은 사기와 부하에 대한 어떤 감독 태도라든지 뭐 공식 조직이 아닌 뭐 비공식 조직 그다음 조직 구성원들의 만족 이런 것들은 인간관계에 있다 이 말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아무리 월급 많이 줘도 사람이 만족할 수 없다 배부르다고. 모든 걸 만족하는 건 아니자냐?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 이, 이 불만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겠느냐? 자, 이걸 이제 연구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인간의 행동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행동과학의 발달에 계기가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사람이 행동하는 행동하는 그 행동을 일으키는 그 어떤 에너지 뭐 모티베이션은 뭐냐 뭐가 동기부여를 일으키냐 거기에 대한 연구가 자 이쪽에서 이제 51년에 1950년에 포도 재단이 행동과학 프로그램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연구비를 지원해 줬어요. 그래서 자 조직 내의 인간의 행동의 보편적인 원리가 뭘까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제 대표적인 이론으로 나온 것이 맥그리그의 XY이론 자, 이름은 좀 기억을 합시다. 그 다음 아지리스의 성숙, 미성숙이론 우리가 익히 많이 들어본 메슬로우의 욕구이론 많이 들어보셨죠? 메슬로우의 욕구이론 그 다음 알드퍼의 욕구이론 그 다음 허즈버그의 동기위생요인 두 가지인 이 요인 이론. 그 다음, 맥크리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 자, 이런 이론들이 이제 연구돼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성, 이런 이론들을 어디에 종업원들의 동기부여에 지금도, 지금도 적용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이론들은 여기서 다루지를 않고 저 뒤쪽에 가면은 뒤쪽에 가면 인적 자원 관리 부분에서 이 이론을 다룰게요. 됐습니까? 자. 그다음 나오는 것이 자, 시스템 이론 그러는데 시스템이 뭐냐 이 얘기예요. 이 시스템 이론은 그 생물학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자, 생물학에서 어, 자, 보시면은 시스템 이론 1937년에 베르탈람피라는 생물학자가 주장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라는 얘기는 어떤 요소들이 단순한 집합체가 아니고요 상호 연관되어 있는 각 요소들에 구성된 통일체이다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에, 우리 몸이 몸이 움직이려고 그러면 어떻게 움직여야 돼요? 뇌라든지, 팔다리라든지, 그 다음 우리 심장에 피가 돌고 근육이 움직이고, 뇌에서 명령하면은 손발이 이렇게 아주 유기적으로 잘 협동적으로 움직여줘야 되잖아. 뇌는 앞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팔다리는 뒤로 간다. 이건 있을 수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각 조직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상태를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 시스템이 잘 돌아간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자, 이 시스템에서도 크게 나눠가지고 두 가지 시스템을 얘기를 합니다. 폐쇄적 시스템과 개방적 시스템. 자, 이렇게 시스템을 구분을 했습니다. 그 폐쇄적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자, 시스템이 우리 회사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회사하고 다른 회사하고 서로 어떤 뭔가가 왔다 갔다 할수 있는 뭐가 되면은 개방 시스템이 되는 거고, 뭔가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폐쇄 시스템입니다. 그 왔다 갔다 하는 게 뭘까? 뭐,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물질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돈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뭐, 그거는 모든 것이, 그러니까, 개방되어 있느냐? 폐쇄되어 있느냐? 자, 이렇게 구분을 하자. 그 다음, 상황이론이라고는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이겁니다. 상황이론 또는 다른 말로 상황적합이론이라고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때, 경영이론에서 보편타당한 원리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만능키와 같은 그런 경영이론은 못 찾겠더라, 이 말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적합한 원리, 가 적용되어야 한다 이런 이론입니다. 그다음 경영 신조류에 조류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나온다고 그랬죠. 자 보세요. 아마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글로벌 경영 못 들어보셨는 거 없잖아. 뭐 글로벌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다. 뭐 세계화, 뭐 국제화, 뭐 이런 용어도 많이 쓰죠. 그다음에 정보경영. 당연하겠지, 그죠? 어떤 뭐 정보를 이용을 해서 경영에 활용하겠다. 뭐 그걸 정보 경영. 지식 경영. 조직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경영하겠다. 그 다음, 품질 경영. 자, 품질. 품질이 뭐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합시다. 나중에 한번. 나는 품질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걸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자, 품질. 품질을 주 경영 목표로 삼아가지고 품질 경영하겠다. 자, 품질 경영하겠다. 그 다음, 환경 경영, 혹은 뭐 녹색 경영. 자, 이걸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자, 어떤, 어떤 경영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까? 그 다음, 식품 안전 경영 시스템이 있습니다. 식, 식품 안전. 식품이 아무리 맛이 좋고, 뭐 모양 좋고, 색깔 좋아도 사람이 먹어서 해를 입힐 수 있다. 안전, 안전이 확보가 안 된다. 그건 독약이지. 식품에서 안전 경영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이 ISO 국제, 국제 뭐 규격으로 되어 있는 22,000 시리즈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궁금하죠? 그죠? 여러분들 아마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기업에 가면은 이거 해야 됩니다. 이 시스템으로 경영됩니다. 그 다음, 지금 많이 나오는 지속 가능 경영. 쉽게 얘기하면, 회사가 설립되어서 3년 내에 망하, 망해버리고 없다. 이게 아니고, 지속 가능하냐. 지속 가능 경영. 정말로 필요한 거죠? 자, 지속 가능 경영. 그 다음, 또 뭐, 에너지, 에너지 경영, 뭐, 시스템, 이런 경영. 참 많죠? 자, 신조류 경영 이렇게 종류가 많습니다. 자, 이런 것이 있다. 그 다음 책의 내용을 한번 보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바로 경영 계획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